그러면 다음 이야기 가볼게요 라면입니다 라면 세계 라면 소비 1위 국가는 당연히 1인당입니다 전체 소비로 하면 인구 많은 데가 이길 수가 없죠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을 이길 수가 없고 1인당 소비로 하면 대한민국이 1위였는데 제 소울푸드란 말이에요 라면은 라면은 아름답죠 아씨 먹고 싶다 보기만 해도 먹고 싶어 라면은 그왜물 너무 많은 라면 있잖아요 그런 라면만 아니면 어떤 라면을 보더라도 먹고 싶어요 자, 아 그런데, 아, 침 고이네요. 회계 라면 협회가 있어요. <웃음> 얘가 발표했습니다. 2021년 라면 시장 자료인데요. 베트남이 연간 1인당 라면 소비량이 87개. 1위 차지했습니다. 한국이 73개, 2위, 네팔이 55개, 3위입니다. 세상에, 베트남이 1위가 됐네요. 이거는, 어, 왜 이렇게 많이 먹지, 1인당? 어 한국이 1위여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이 이유가 분석으로 나온 게 자, 베트남 소비량이 점점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2021년이 87, 2020년이 72, 그 다음에 2019년이 55인데 왜 그런가? 왜 이게 이렇게 가능할까? 했더니 경제력이래요. 그러니까 베트남의 소비력이 증가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경제력이 좋아져서 라면 많이 팔린.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라면이라는 건 한국인들에게는 항상 저렴한 그러니까 저렴하게 한끼 해결할 수 있는 식사라는 그런 인식이 있죠 그래서 경제가 안 좋을 때 라면 이런 느낌인데 왜 베트남은? 경제가 좋아져서 라면이 많이 팔리지? 네. 베트남 가보신 분은 아마 알 거예요 베트남 보통 밖에서 외식할 때 있잖아요 진짜 베트남 가고 싶다 쌀국수 베트남 쌀국수 유명하잖아요 이거 얼마였더라? 한만아한 1500원? 에 네. 저렴한데 900원도 있어요. 어9 0원도 있어요. 뭐좀 괜찮은데 1500원. 저는 900원짜리도 많이 먹었거든요. 쌀국수. 자 라면이요. 이게 라면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1300원 하는 것도 있고요. 에뭐 네. 저렴한 거는 한 900원 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900원짜리 많이 못 봤어요. 특히 한국 라면 이런 건 1,300원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라면이 결코 싸지가 않아요. 얘네 쌀국수가 이건데, 얘네 그 쌀국수 말고 그냥 하, 먹는, 그 일반적으로 출퇴근할 때 먹는 그런 거 있거든요. 그빵 같은 거 튀긴 거에 이렇게 뭐 말아먹고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가끔 먹는데 달달하니 맛있는데, 그거 5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음, 500원. 그리고 반미. 반미 그 베트남 저기 샌드위치죠. 이것도 저렴한 데는 500원이면 먹고요. 1000원짜리도 있고요. 여러분들 베트남 맥주 맥주 한 병에 500원이에요. 네, 싸이공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이러니까 라면이 1000원, 1300원 하면 비싼 음식입니다. 네. 그래서 이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외식 문화가 어, 발달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에서 식사를 잘안해 먹고 그냥 외식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 예, 코로나. 코로나로 집에 있죠. 그럼 집에 있을 때 맛있게 먹으려면 뭐 먹어요? 쌀국수? 이거는 육수도 내고 막 끓이고 막 물론 이제 그냥 이렇게 거기에도 인스턴트식으로 먹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스턴트로 먹는 쌀국수 그건 밖에 나가서도 먹을 수 있는데 내가 집에 있는데 집에서는 조금 그래도 색다른 맛? 예,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뭐다? 라면이죠. 예.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가 제일 큰것 같아요. 라면 왜 인기 있나? 베트남에서 일단 경제력이 증가해서 먹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 집에 있어야 되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먹기 좋은 게또 라면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저는 라면 정말 사랑하는데 이 라면의 인기는 그냥 그냥 계속 갈것 같아요. 특히 한국 라면의 인기 아. 이건 뭐 계속 되는 거죠. 저는 불닭볶음면이 이렇게 많은 베리에이션 <웃음> 이렇게 많은 베리에이션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불닭볶음면이 해외에서 너무 많이 팔리니까 불닭볶음면 베리에이션을 너무 많이 만들어서 뭐 불닭볶음면 뭐 오리지널 있죠. 그 다음에 뭐 진짜 매운 거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로제도 있죠. 뭐도 있죠. 뭐도 있죠. 무슨 맛 무슨 맛 무슨 맛 아주 난리가 났더만요. 할리니까. 그러니까 한국 라면의 인기는 정말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거는 우리가 워낙 라면을 많이 먹었던 국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라면 맛들이 이미 존재하고 이미 시장성이 입증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계속 퍼지겠죠 거기에, 거기에다가 라면을 정말 좋아하는 한국인의 특성상 뭐 드라마가 됐던 영화가 됐던 연예인이 됐던 계속 언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먹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한국 먹방 이거 이게 한국의 오리지널이잖아요 먹방이라는 게 그래서 한국 먹방에서 유행하는 건 외국에서 그대로 따라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불닭볶음면 먹방이 인기가 많다 그러면 외국에서 그 먹방 하시는 분들이 또 그걸 따라서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좀 특별한 라면으로 먹방을 하면 그거는 또 퍼지겠죠 유튜브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라면의 인기는 앞으로 이제 계속 퍼져 나갈 것 같아요. 바이럴도 있고 뭐 다양한 그리고 맛 자체가 뛰어나니까요. 어 어디에서도 세계 어디에서도 한국 라면 찾기 더 쉬워지겠네. 예. 제가 2019년 에 세계 돌때어 그래도 2015년에 세계를 어, 해외를 돌때 이때는 세계까지는 안 돌았어요. 해외를 돌 때보다 많아졌거든요, 라면이. 어2000 2000년에 해외를 돌 때는요. 한국에서 공수했습니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때 라면이 만 원이었는데 배송비가 5만 원 나왔어요. 이때는 진짜 구할 수가 없어서. 근데 2015년에는 그래도 좀 찾을 수 있다가 2019년에는 웬만하면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찾기 힘들었던 나라가 조지아였어요. 조지아. 조지아는 한국 라면 찾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결국 뭘 먹었냐? 조지아가 약간 러시아랑 가깝고 러시아 문화가 좀 들어와 있어서 러시아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 게 많아서 도시락, 예, 그 아시죠? 러시아에서 도시락이 인기가 진짜 많아요. 도시락 라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리에이션 되게 많이 있거든요. 요거는 조지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도시락 라면을 먹었고 그 외에는 웬만한 데서나 한국 라면 다 구할 수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어디에든 예, 전세계 어디에든 한국 라면을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베트남이 굉장히 신기하기도 어, 경제력이 올라가서 코로나 덕에 예, 라면 판매가 늘어서 세계 1위 국가가 됐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그 다음 내용으로 또 갈게요